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애니어그램 도형을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애니어그램을 직관의 인간학이라고 부르잖아요. 만큼 직관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처음 애니어그램을 접하신 분들은 아홉 가지 유형이 대충 막 정해 놓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좀 익숙해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홉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하시면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이야기가 좀더 직관적으로 한눈에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애니어그램 도형을 통해서 입니다 사실 애니어그램이라는 게이 도형 이름이에요.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 거죠. 이건 구르지에프라 사람이 발견한 도형인데 이걸 해석하는 과정에서 성격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 카조가 그걸 만들었고 나란조에 의해 발전했죠. 그리고 리소 허드슨에 의해 집대성 되었고요. 물론 애니어그램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미국과 유럽 두 가지 분파가 있고 연구가들마다 이야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리소 허드슨이 가장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논리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전에 저한테는 영성보다는 심리학 쪽이 더 편하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좀 그런 편이죠. 물론 영성 얘기도 합니다. 리소가 예수회 수도사 출신이에요. 근데 스탠퍼드 대학에서 심리학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기도 하죠.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도형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도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결국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제부터 드리는 말씀은 저의 주관적인 시각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다만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에어그램 도형을 보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 원이 있죠. 그리고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형의 꼭지점을 제외한 여섯 개의 꼭지점으로 이루어진 묘한 모양의 다각형이 있어요. 그냥 헥사곤이라고 부릅니다. 원, 이 원은 하나를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하나에서 모든 게 시작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삼각형이 나오죠. 하나가 세수로나누지는 거예요. 중앙 9번을 중심으로 오른쪽과 왼쪽에 3번, 6번이 배치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랬죠? 1차 유형이라고 했잖아요. 9가지 유형이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3, 6, 9가 먼저 생기고 이들로부터 나머지 유형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로 구분하는 겁니다. 여기서 9번이 중앙에 있죠. 이 9번이 둘로 쪼개진 게 3번과 6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번은 태초의 혼돈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라는 거죠. 보통 9번은 결정장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황의 정성 이야기 아시죠? 두 모습이 다투고 있는데 양쪽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더니 둘다 맞다고 하잖아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부인이 아니 그렇게 둘다 맞다고 하면 어떡하냐? 옳고 그러면 정확히 밝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색이 정승인데 하면서 따지니까 두꺼보니 부인의 말씀도 맞구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이죠. 아마도 황의 정성은 9번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첩된 상태의 9번이 두 가지로 확실히 분리되는 겁니다. 오른쪽에 3번 있고요. 왼쪽 6번이 놓이죠. 여기서 오른쪽 왼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른쪽에 오른이 뭐죠? 올은에서 온 겁니다. 올바른 쪽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right side가 오른쪽이잖아요. right, 옳다는 뜻입니다.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옳다가 된 거예요. 그럼 왼쪽은 뭘까요? 그 반대겠죠. 이렇게 구분이 3번과 6번으로 나뉘면서 이분법적 세계관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오른쪽 왼쪽의 개념이 아니라 낮과 밤 남자와 여자 해와 달 선과 악 긍정과 부정 이렇게 음향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모든 대립되는 이분법적 개념이 창조되는 겁니다. 에어그램 연구가 배우는 도형의 오른쪽에 놓이는 유형들을 체제에 순응하는 사람들이라고 했고요. 왼쪽에 놓이는 유형들을 체제에 반항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3번 유형은 긍정면으로 유명하죠. 성공지상주의자 같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할수 있다. 하고야만다. 잘 되고 있어. 최고가 될 거야. 이런 게다 3번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일단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고 밀어붙이는 타입이죠. 반면에 6번 이용은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6번 입장에서 3번을 보면 너무 무모해 보이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그게 된다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주변 상황 같은 건 별로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성취욕에 사로잡혀 일을 벌이는 걸 보면 무책임하다는 생각까지 들고 납니다. 이런 식으로 9번에서 3번과 6번이 분리가 되면서 각각 우파와 좌파를 상징하는 캐릭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혹시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겁니다. 자, 다시 삼각형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 삼각형이 뭐냐면요. 내면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정신의 내면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삼각형이라고도 합니다. 자, 근데 내부가 있다면 외부도 있겠죠? 그게 뭘까요? 내부삼각형 세 포인트 중에서 중앙 9번부터 시작해 볼게요. 9번 포인트가 내부라면 외부는 뭐가 됩니까? 그 반대편이 되잖아요. 내부와 외부는 반대편에 놓일 테니까요. 그래서 9번 포인트의 반대 지점, 4번, 5번 포인트가 9번의 외부가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2차 유형이 만들어지는데요. 2차 유형은 1차 유형으로부터 생긴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1차 유형이 서로 다르게 조합된 게 2차 유형이라는 거예요. 4번과 5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볼게요. 아까 1차 유형 삼각형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부 삼각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간 정신의 내면을 의미한다고. 이 삼각형의 포인트가 369잖아요. 이건 중심점을 말하는 거죠. 점이 아니라 영역으로 잡으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3등분 하는 거예요. 3가지 영역이 생겨나는 거죠. 이제 4번을 보겠습니다. 4번은 3 3번의 영역이 있죠. 내면 세계가 3번이라는 얘기잖아요. 속이 3번과 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4번은 9번의 외부라고 했죠. 겉은 9번과 닮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번은 9번의 겉모습을 가졌지만 내면은 3번과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겉은 9번이지만 속은 3번인 사람이 바로 4번이라는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겉은 9번이지만 속은 6번인 사람이 5번이 되는 거고요 1번은 어떻게 됩니까? 겉은 6번이죠? 속은요? 9번이잖아요 6번의 겉모습을 가진 9번이 바로 1번이 되는 거예요 6번의 겉모습을 가졌지만 3번의 내면을 갖고 있는 사람은 2번이 되고요 3번의 겉모습을 가졌지만 9번의 내면을 갖고 있는 사람은 8번이 되고 3번의 겉모습을 가졌고 6번의 내면을 갖고 있으면 7번이 되는 거죠 이걸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모티브와 전략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겁니다 9번이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방식으로 3번의 전략을 사용하면 8번이 되는 거고요 6번의 전략을 사용하면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이 타인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6번의 전략을 사용하면 2번이 되고요 9번의 전략을 사용하면 4번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6번이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을 피하기 위해 9번의 전략을 사용하면 5번이 되고요 3번의 전략을 사용하면 7번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369의 1차 유형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조합되면서 1,2,4,5,7,8의 2차 유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좀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아까 4번 4번, 5번 포인트가 9번의 외부라고 했죠. 이래하여 9번, 4번, 5번이 하나로 묶입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위드론. 혼니비한 그룹이죠. 거치 닮은 사람들. 고립된 부분이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뭐가 고립되었어요? 이 길쭉한 삼각형을 보세요. 4번, 5번이 하나로 묶여있고 그 반대편에 9번이 뚝 떨어져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감정사고가 하나로 묶여있고 본능이 따로 논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 구조를 밑으로 온 4번, 5번, 9번이 공유한다는 겁니다. 이들의 정신구조가 이 삼각형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은 뭡니까? 4번은 4번 포인트, 즉 감정에 고착된 사람이고요. 5번은 5번 포인트, 즉 사고에 고착된 사람이며 9번은 9번 포인트 즉 본능에 고착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를 뿐이지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겉모습이 비슷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감정사고가 하나로 묶여있고 본능이 따로 노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9번은 따로 노는 본능에 고착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차 유형 369는 일종의 이중인격적인 특성이 있다고 했죠. 바로 이겁니다. 따로 노는 부분에 고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티브가 따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할때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스스로 잘 모르는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역설적인 아이러니한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4번과 5번을 주목해보세요. 이 포인트들은 애니어그램 도형에서 가장 아래쪽에 위치해 있죠. 아까 왼쪽과 오른쪽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엔 위와 아래입니다. 이건 인간정신의 표면과 깊이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바닷속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애니어그램 도형의 상단에는 본능과 포인트들이 자리잡고 있죠.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바다 위에 물결, 잔잔한 파도일 때도 있지만 폭풍가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이걸 경험하는 게 표면이에요. 주로 오감을 통해서 신체의 감각을 통해서 현실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능 유형들, 특히 1번과 8번은 철저히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 시각에서는 4번과 5번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 시각에서는 4번 번과 5번이 가장 덜 쓰는 부분 즉 본능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1번과 8번의 시각에서는 4번과 5번은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4번과 5번이 현실 세계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대한민국의 애니어그램 유형이 8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과학이나 예술 분야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8번은 일상이 전쟁인 사람이라고 있잖아요 지금 적진에서 총탄이 날라오고 있는데 별의 탄생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누구는 노래 부르고 춤추고 있고 예,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죠. 근데 뭔가 겉으로 드러나서 현실에 뚜렷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제서야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BTS가 그래미에 초대를 받았다던가 봉준호 감독 영화가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는다든가 그러면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안 나오면 네, 관심이 거의 없다는 거죠 정치 또는 법 이런 분야가 최고인 겁니다 이게 현실 세계와 관련이 있거든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잖아요 물론 요즘 젊은 세대만 놓고 보면 좀 다른 것 같아요 기성세대는 확실히 8번인데 20대 30대는 좀 다른 유형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각서라고요 이렇게 표면의 현실 세계는 오감으로 즉 본능으로 인지하는 세계예요 그런데 인간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자기 생각에 깊이 빠지기도 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표면세계와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윗도로는 생각이나 상상에 너무 깊이 빠진 나머지 주변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꽤 많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특히 4번과 5번 이 포인트들은 에어그램 도형의 최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얼핏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유형들이 사실은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곳을 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4번과 5번이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은 예술적인 기질이 강하기도 하지만 타고난 심리학자다. 말 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오른쪽에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감정, 왼쪽은 사고의 영역이죠. 그래서 오른쪽은 자기 이미지와 관련되고 왼쪽은 타자 및 세계와 관련됩니다. 타자와 세계에 대한 인식은 언어를 통해 가능하거든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쉽게 말해서 오른쪽은 주관적인 세계고 왼쪽은 객관적인 세계가 되는 거예요. 사번는 주관적인 세계를 밑바닥까지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타고난 심리학자가 되는 겁니다. 적어도 자기 자신의 심리에 대해서는 아주 깊은 곳까지 볼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술 쪽과 관련이 되는 것도 비슷한 거고요. 예술이라는 게 결국 한 개인의 내면 세계로부터 창조되는 거니까요. 자, 그럼 5번은 어떻게 됩니까? 5번은 과학과 관련이 많다고 했죠. 왜 그럴까요? 이들은 왼쪽 반구에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객관적 세계의 가장 깊은 곳을 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밑바닥까지 파고 들어가서 만들어낸 이론이 만유인력의 법칙이고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 정신은 4번 포인트와 5번 포인트에서 각각 주관적 세계와 객관적 세계의 극한을 채용합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 인간정신의 경계선을 넘어선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있습니다. 아래가 열려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에니어그램에서는 존재의 구멍 또는 블랙홀이라고 부릅니다. 이텅빈 공간을 가장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4번과 5번입니다. 왜? 바로 옆에 있잖아요. 까딱하면 빠질 것 같거든요. 참고로 이 4번, 5번 포인트는 다른 유형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날개나 방향 이런 걸 통해서요. 생각보다 이야기가 길어지는데요. 나머지 유형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 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